저이 동네 오면은 자기네 동네 오면은 저 죽여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아이킬류막 이러면서 만나자마자 돈킬 미 해야겠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정말 맛만 먹으면은 마을사람들이랑 같이 입맞춰가지고 사람 하나 죽여도 모를 것 같은 동네에요 이 어. 오밤 oh, 어어이 oh. oh, 오자마자 밤 시스터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밤 와이프랑 그래서 이렇게 꽃도 주고 막 이런 것도 걸어줬어요. Oh, what, what does Min? Just uh, welcome. a just, 아, just welcome. It s like the oh oh my goodness, my face is <웃음> ugly. No, no. Oh really? 아 이거 와 이런 이런 대접 처음 받아봐요. It is like the bud Buddhism culture? Yes, yes, y e h I would like to record with you because he is very handsome. <laughs> handsome guy. Palm <laughs> is very short, but he is very tall. And then, he looks like Korean actor. Uh. Hello. <laughs> 레모워터 먹고 있습니다 <웃음> 밤이랑. <웃음> <웃음> oh, oh, cheers! Oh, r e a 아아 y 너무 a n 이거 밤네 이모랑 밤네 삼촌이 와서 또 이걸 걸어줬어요. 근데 무늬가 너무 예뻐요. 약간 it is like Gucci. No, like, uh, yeah, no, no, no. I mean Gucci. g u i u i It What? is look like g u What is g u c 찌 가방. Ah, no, no, babe. But. Luxury bag uh. g u s e e y Gucci Like yeah, Chanel, Gucci Gucci style Oh I like it Okay This one for you yeah. This room? Yeah. Oh very big Yeah o oh, can, can I use this room? Yes, yes. You this one All room? Yeah All room <laughs> uh, It's fine I can, I can change the Small room No no it's okay Oh very nice 어, 어, 가볍다. 가볍다. 아, fine, fine, fine, 예. fine. I, I recorded a v i d 기다리고 있어 o I recorded a Hello. video. Hello. I recorded a video. Hello. I recorded a v i <laughs> Thank you. May you achieve all things that you deserve. I deserve this. Oh, it's g o It is flour. Just the powder. Powder with yes. the ah. mixed with the rice, uh, okay. some. rice. Rice? Rice. Uh. Rice. It's white rice. Oh, white rice? Really? Yes. Oh, interesting.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 I'm welcome. good. Yeah. <laughs> Am I good? Yes. Okay. Can I see? you. l o a k y o so b c e n i t e i f e l i h a n k you i c e n i t e n i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t h e Nice. Nice. Nice. Nice. Nice. n e i c e Nice. n i c e i c i e Famous, you come know? here, see. This is hello. Puppy? Oh, oh. h oh. This are my dog, see? y e a my home dog. This way. Your home dog? Yeah, he's coming here. Oh, reall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e on. Come on. Come on. o m e o Come on. e on. c o m o c o e on. Come o e s n c e on. o e on. Come r i e n o e on. c o o e o e n o o o m e on. c o m on. e o e on. o m e n e a b o y f r i e n d right? <laughs> <laughs> and then she didn't get e r any <laughs> pregnant no. no she has a baby. many babies many babies yeah. y a oh really uh, already oh bad girl <laughs> bad girl <laughs> oh, oh. goat <laughs> the sick uh, goat yeah yeah got oh this is the himalayan chicken <laughs> this one yeah it's goat <laughs> They are ready to kill them, right? Oh oh oh oh oh oh oh oh o t oh a p p e n h d h oh h oh oh oh n h oh h oh o oh oh oh h h oh oh oh oh h h h h h o oh What happened? What happened Oh, bad girl. Yeah. Nice. It'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I'm here with spicy noodles. Oh, it looks very delicious. I don't know how t t e a s this. It looks like the Korean ramen. Yes. Oh. Can I can I eat now? Yes, you can. How about you, you guys? No? Full. Oh, really? 두드린에 직접 줬는데 생긴 게 한국 소주? Mm. Mm. Mm. Mm. Mm. Mm. Oh. Oh. you, you h oh. a 소주? 아니야, t r a d i t i o n a l liquor, right? Okay, l e 너? 야. 뭘? 둘 Soju, too strong. Yes. A little bit, please. Yes. Yeah. Bami, man, I'm e r y u d of traditional soju. Korean. Local food, o o y Oh. Okay. okay. Cheers. Yes. Okay. Let's go. <laughs> oh. It just, it the, the taste is not for soju. It just like. Yeah. <laughs> Like a whiskey, but I, I don't think it is very strong. Really? Yeah. If you c a n t You will know. h ah. <laughs> but after after 10 minutes, <laughs> I, like, I, will be almost dying. Cheers, handsome guy. Thank you. Can I say I love you? No, <laughs> just joking, joking.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o <laughs> problem because he has w wife. <laughs> wife, maybe wife will be killing me. <laughs> What, w a t s that? What is this? This one? Is, you don't know this one? Yeah, I don't know. This one? Tukumba. Oh, so tukumba yeah. yeah. is very big. y yeah. e a u r e tukumba is very small. Yeah. Yeah. yeah. So, yeah. Oh. Can you digest o u r n e p a l i f o o d yeah, yeah, yeah. yeah. <laughs> o okay. You yes. like rice? Yes, rice, yes. Yeah. And then, actually, Nepali food is like similar Korean food, I think. Yeah. Okay. And then, yeah, but I'm a little full, so... <laughs> <laughs> <laughs> Don't eat now. I i t After yes. we eat more. They are cooking oh, now. How should I eat? Just a l i t t l b more. Really? Yeah. But your sister no, was cooking very no, nicely. No. First thing is the starter. Okay, <laughs> it's just an a c k s o Because you're angry, hungry, mm -hmm. Mm -hmm. Uh -huh. I mean, just uh, I plan just to make the pork. We, I will drink some pork a l p o But we are just n a p o l s t y r e n e Yeah, yeah, yeah. We oh, yeah, w oh. a n okay. some sauce. Some sauce? It's fine. It's, it's okay. I, I can e a e a t It's original version, yeah. <laughs> I it, it looks like Korean barbecue. Oh, I like this f Oh, ah, t h i This. This. This. t h barbecue, i s t i This. This. This. This. This. t h This. This. h i s This. This. t h i e This. t i s h i s This. i s This. e h i s This. This. t i s This. t i s t s t h i l l h i s t i s t i s u i s h i t h s t h o s t h i k t h e s This. t b i s t i s t h s t i s t s t i t i i h t t h i s t 밤이 갑자기 맥팔 <웃음> 비어를 심부름 시켜가지고 갖고 왔어요. 한번 어, 먹어볼게요. 비어 okay, <웃음> 짠. <웃음> 음, 음, it is like the fruit, fruit beer. Am, am I correct? No? I don't know actually. 아. Ah, oh, oh, I dislike the wait, wait. Chicken. Yeah, chicken. Oh, you know this one, she w e a r e Making like this. So, yeah. so should I eat yeah. Yeah. this? This chicken is chicken. n o w s o i eat t h n eat o to e be t o n o h i m i n g t e h i m a t h i n o a t h n e a h i s m i n g t e h i m n e a s o to h i m g o t a t h i s i t h i s i i n a s m i n g e t s e n e s i n e s i g i e t h i s m o eat i n g e t t e r It is similar t 너무 맛있습니다아이 i n g to t a k 고 a little bit of water. I'm going to take a l i t t 룰루룩? 룰루룩? 네. 이게 룬루룩 룰루룩? 룰루룩? 프로농스이션이 저 아주... 지금 끊임없이 계속 코스 요리로 계속 줘가지고 계속 살쪄가고 있는데 한1열끼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밥을 또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다려가겠어요. 오이 끝미! 아잉? 밥이 자꾸 나와요. 와... 대단하다. 와... 밥이 자꾸 나와요. 여긴 정말 어메이징해요. 어떡해요. 이거 토 먹어야 돼. 매일이 <웃음> 약간 걱정되는데, 약간 부어서 나올까 봐. 어, 근데 너무 친절하고, 너무 러블리하고, 여기 너무 부러워요. 저는 한국 가면 은 맨날 엄마, 아빠, 그리고 뭐 언니, 조카까지는 보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친척들이랑 같이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 베풀어주고, 무 아, 아. 수프 같은 것도 또 줬어. 아. I, even though I fall? I don't force y o no. If you like, if you don't like, don't do. No h problem? Okay. It's, okay, okay. 제가 아까 분명히 네개빈버틀을 봤는데 갑자기 풀버틀이네 개가 생겼어요. 너무 어메이징해요 여기. a 메이징 네팔 g 메이징 a 스 a m 리 <웃음> 이게 네팔에서 m s 다리 m i l y 와 진짜 엄청 맛있어요 자꾸 계속 s e family. I'm going to go <웃음> to <웃음> the house. <웃음> I'm n o t s w e e t b u t s a l t y b u t v e r y n i c e <웃음> <웃음> 어떡해요 갑자기 또 샐러드가 왔어요 <웃음> 샐러드 <웃음> 먹으러... <웃음> <청국인 것> <웃음> 지금 겨우 밤이 못 먹겠으면 자기가 호영이랑 이제 걔들한테 내가 먹다 남긴 거줄 테니까 가고 싶으면 자도 된다고 해가지고 허락받고 왔어요. 와 제가 진짜 37개 갔는데 이런 대접은 처음이에요. 물론 뭐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저한테 베풀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여기 오고 나서부터 계속 친절을 받았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나 약간 그게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그거를 의심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별의별 감정이 다 들어요 제발 꼭 오세요 진짜 강추합니다 밥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네, 밥. 밥. 이제 하도 많이 응. 먹고 응. 술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응. 사실 응. 토 있어요 조금 응. <웃음> 다들 괜찮냐고 머리 아프진 않냐고 했는데 그러진 않네요 블랙티를 이렇게 갖다 줬는데 어, 엄청 맛있어요 약간 누룽지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완전 괜찮은 조식을 주셨어요. 리스잼? 네디야 아. 이 초록색이 뭔가 했는데 민트라고 하네요. 응? 어? 음. 민트. 멘트. y 베 a h Oh, very nice. Thank you. Delicious. 어. 맛있다. 이가를 타고 같이 갈 예정입니다.